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장기성입니다. 아, 여러분들, 뭐, 어찌 동영상들 잘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뭐, 이렇게 아프리카 TV 통해서, 어,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씩 만나고 있고 계시는데, 요즘 하여튼, 요즘 제 주변에서 일어난 어떤 그런 변화들은, 좋아지고 계시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많아지는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이제 뭐 다리 동작법을 이용한 뭐 가스 통제법에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서 이렇게 나타나는 변화들 어, 좋아지는 변화들이 그 이전 동영상들에 비해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어,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어떻게든 여러분들 어떤 그 치료 방향을 전혀 잡지 못하신 분들이나, 고은 치료 과정상,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2차 자각증상이죠. 뭐 호흡곤란이다, 뭐 머리가 아프다. 하여튼 여러 가지 2차 자각증상들을 어떻게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일단 아프리카 TV라는 어떤 그런 어, 매개체를 어,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여 그쪽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하여튼 뭐 치료되는 거는 좋은 건데, 어, 치료 과정상에서 나타난 2차자각 증상 때문에 제가 항상 걱정이 많이 돼요. 어, 아, 걱정이 많이 되고, 그걸 또 남올라라 알고 살아갈 수도 없고, 일단 아프리카 TV 통해서 여러분들 도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 계속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뭐 하여튼 동상을 하나 더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는 어그 다리 동작법, 다리 동작법이 어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게 맞는데 어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조금 더 적용,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어 여러분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또 하나 더 올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그 지속적으로 왼쪽 다리에 힘을 주고 어, 왼쪽 다리, 그러니까 왼쪽 다리가 가벼워지면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왼쪽 엉덩이로 자꾸 조금 앉으려고 해라. 그 대다수의 분들이 공감하시는 분들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오른쪽 엉덩이로 앉게 된다. 오른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게 된다. 이 강가지는 명확해진 것 같아요. 저도 뭐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돕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던 이론과 도움을 드리다 보니까 아 개선되는 점과 아별 반응이 없는 점 어떤 이런 것들을 비교해가면서 여러분한테 계속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른쪽 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 쪽으로 힘이 많이 들어간다. 피가 오른쪽 다리로 많이 들어 가고 왼쪽 다리는 피가 잘안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어, 그러니까 왼쪽 엉덩이로 앉으려고 자꾸 해라이 말은. 그렇다고 계속 왼쪽 엉덩이로만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이또 몸살이나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엉덩이로 한 6을 앉는다면 오른쪽 엉덩이는 한4 정도의 무게감. 그러니까 완전히 왼쪽 엉덩이로만 계속 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6 정도는 4로 주고 오른쪽은 어 4 왼쪽은 6 요정도의 무게감을 주고 어, 왼쪽 발바닥을 살짝 누르고 있, 인, 있게 되면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로 흘러 들어가야 될 피의 양보다 왼쪽 다리로 흘러 들어가야 될 피의 양이 더 많아지면서 어, 무게감이 느껴지고 또 실질적으로 왼쪽 다리에 피가 더 많이 들어가면 창자에 있던 가스가 오른쪽에 여러분 대다수 분들이 오른쪽 창자가 자꾸 커져가고 있다고 라 했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가스가 자꾸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왼쪽 다리를 자꾸 조작을 해주면 오른쪽에 있던 가스가 왼쪽으로 서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 소화 불량이다, 어떤 체기나 어떤 이런 증상들이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하여튼 여러분들 하여튼 그 68강부터 75강까지 진행되는 어,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을 어, 정말 콕 끝까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잘들으셨으면 좋겠고 어, 그 부분을 통해서 분명히 어, 호전되고 있다는 보고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동영상 계속 잘 들어주시고 그걸 적용하는 점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도 똑같이 경험을 했어요. 똑같이 경험했는데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합니다. 왼쪽 다리에 지속적으로 힘을 주다 보면 어, 왼쪽 다리가 종아리가 너무 무거워진다. 너무 무거워진 다리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계속 하루 종일 왼쪽 엉덩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랫동안 오른쪽 위주의 삶을 살다가, 살다 보니까 오른쪽 혈관들은 다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왼쪽 혈관들, 왼쪽 다리와 왼쪽 복부 혈관들은 좁아졌는데, 이제 피를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왼쪽으로 자꾸 이동하다 보니까, 혈관이 이제 점점 팽창이 되면서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무게감이 느껴지면서, 종아리가 묵직해지고 또 이쪽에 또 너무 강하게 또 적용을 해버리면 몸살 현상도 나타날 수 있고 어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 하여튼 제가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크게 봐서는 두 가지예요. 아 그럼 이 묵직한 걸 어떻게 풀 것인가? 푼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적정한 무게가 적정한 통증은 여러분들이 소화불량이나 뭐 역류성 식도염이나 체액기나 만성설사나 가스실금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왼쪽 다리가 가볍다 편하다 이래버리면 여러분들이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게 그게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무게감 어느 정도의 통증은 우리가 치료가 될 때까지 감내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받아들이기 힘들지 모르겠어요. 힘들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현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 약간 무게감이 항상 느껴지도록 유지를 해야 되고 이 무게감이 딱 떨어지는 순간 왼쪽에 있던 가스가 오른쪽으로 막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방구가 불불불 나오고 갑자기 설사가 탁 나오고 뭐 체기가 갑자기 시작되고 소화가 잘안 되고 막 이런 현상 혈액 순환이 벌써 문제가 막 발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망가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왼쪽으로 자꾸 힘을, 어, 일정한, 잘들어셔야 돼요. 그죠? 무리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게을리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이 일상생활 하면서 일정한 주기, 다리 동작을 몇 분에 한 번씩 할 거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떤 분은 30분에 한 번씩 해도 되는데, 어떤 분은 5분에 한 번씩 해야만 이게 유지가 되는 분도 있고, 10분에 한 번씩 해줘야 또 유지가 되는 분이 있고, 자발 운동도 동일합니다. 자발 운동도 뭐 30분에 한 번씩만 이렇게 하면 한 30번씩 이렇게 흔들어줘도 되는 분도 있고 10분에 한 번씩 안 흔들어주면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막 힘들어지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찾아가셔야 되고 나름 노하우를 자꾸 익혀가셔야 돼요. 제가 아프리카TV에서 여러분들만나보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노하우를 잘 익혀가면서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직 치료 방향 자체도 못 잡고 막 헤매고 있고 막 답답해서 죽으려고 하는 같은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계신 것 같고 그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일단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프리카TV나 이런 데 들어와서 자꾸 저하고 소통을 좀 하셔야 돼요 소통을 좀해 주셔야 여러분들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또, 다른 분들,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진짜 많이 아프구나, 라는 걸 공감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은, 여러분이 단시간에 죽을 병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못 고칠 병도 아니야. 반드시 치료는할수 있는데, 계산을 잘해야 되는 병이에요. 계산을. 아, 내가 이거 치료기간을 얼마나 잡을 것인지, 자아라 운동을 얼마나 적용할 것인지, 다리 동작은 얼마나 잘 유지할 것인지 계산을 잘 해야 되는 거이에요 그죠? 네. 치료는 할수 있습니다. 치료는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 하여튼, 이 다리에 무게감이 나타나는 게 앉아있을 때는 이렇게 어지간히 해도 무게감이 잘안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중을, 앉아있을 때는 체중을 다리가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왼쪽 다리에 무리가 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무리가 오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자, 뭐, 다리 동작법, 일단, 68강부터 75강까지 먼저 듣고 이 동영상을 들어야 됩니다. 그죠? 어, 이 동영상을 들어야 되지. 거기서 이제, 기본적인 얘기는 다 해드렸기 때문에 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 일단은, 다리가 무거워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이제, 서서 어떤 왼쪽 다리를 조작할 때. 그, 여러분들 자꾸 내가, 말씀은 드렸지만, 오해하는 부분들이, 왼쪽 다리에 관심을 두라 해서 자꾸 왼쪽 다리만 하면 안 돼요. 오른쪽 다리는 자꾸 들어줘야 되고 왼쪽 다리는 눌렀다가 들어줘야 된다 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누르는 작업과 들어 올리는 작업을 왼쪽 다리는 동시에 해줘야 되고 오른쪽 다리는 누르는 작업은 할 필요 없는데 들어 올리는 작업을 수시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자발 운동도 뭐 조금 복잡하죠 어, 모래주머니 어떻게 착용하고 오른팔을 더 많이 흔들어야 된다 대신에 무게는 왼쪽에 더 많이 두어야 된다 네, 여러분 들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는 게 여러분들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미리 올려놨던 동영상들 하나씩, 하나씩 보시기를 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하여튼 이렇게 써 있을 때 제가 똑바로 써 있으면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똑바로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정상인들한테는 나쁜 건 없어요. 나쁜 건. 아, 그렇다고 또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야. 아, 근데, 이, 우리처럼, 여러분들처럼, 이 비정상인들한테는 똑바로 써있다라는 거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오른쪽 다리 일관이 더 커져 있고, 오른쪽 상자가더 커져 있고, 어? 또 이쪽으로 내려앉아있기 때문에, 오른쪽 펜은 내려앉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고요. 똑같은 힘을 주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피가 더 많이 흘러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똑바로 서 있는 거는 여러분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 그죠? 자, 그러니까 살짝 왼쪽 다리에, 그러니까 왼쪽 다리에 힘이 6 정도 들어가고, 오른쪽 다리에 4 정도 들어가면 여러분한테 좋은 거라는 거예요. 물론 5.5 대 4.5, 뭐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가스 실금 같은 병이 걸리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6 이상의 힘을 왼쪽 다리에 계속 유지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가스가 이동하는 걸 막아낼 수가 없는 가스 실금은 이제 굉장히 가스 이동이 강하게 일어나는 거고 만성 설자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약한 힘을 줘도 오른쪽으로 가스가 이동하는 걸 틀어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틀어막을 수 있는데 이게 힘 줘도 여러분들이 나름의 노하우를 익혀가야 되는 거예요. 정상이 약하신 분들은 살짝만 왼쪽으로 가도 되고 좀심하신 분들은 왼쪽으로 짝다리를 짚을 때 왼쪽으로 약간 더 힘이 강하게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작업을 뭐 하루를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뭐 걸어 다닌다, 제자리에 써있는다, 제자리에 써있는 게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은. 제자리에 써있는 게 굉장히 안 좋고, 좀 걸어 다니면 그래도 좀 덜해요. 피가 혈액순환이 되기 때문에, 내려갔던 피가 올라올 여지가 있는데, 가만히 써있어 버리면, 내려, 내려가기는 내려가는데, 올라오지를 못하니까, 결국 종아리가 땅단해지는 거예요. 발목이 찌익해지고 시큰시큰해지고 어뭐 하여튼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짝다리를 그러니까 똑바로 서 있을 때는 왼쪽으로 힘을 약간 이동을 해줘야 되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근데 이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서 있을 때는 두 가지 팻, 행동 패턴이 있어요 가만히 서 있는 패턴이 있고 하나는 걸어 다니면서 다리를 움직이는 패턴이 있 그죠? 맞죠? 어. 뭐, 세수할 때는 가만히, 뭐, 이빨 닦을 때는 가만히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자, 이걸 잘 이해하면, 다리가 묵직게지는 걸, 어, 느 정도 막아낼 수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이해했셨으면 좋겠고. 자, 왼쪽 다리에 이렇게, 이제, 가만히 서 있는다. 여러분들, 자, 다리를 이렇게 한번 들어 올려봐 주세요. 다리를 이렇게. 오른쪽 다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이게 쉬워 보이죠? 근데, 실생활에서, <웃음> 실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루 살아가면서 다리를 들어 올려라, 서있을 때,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이게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에요. 너무너무 귀찮고 하기 싫은 작업이에요. 제가 경험해봤 제가 경험해봤고,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적용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추측이라 해도 괜찮은데, 해보십시오. 그죠? 다리를 덜어주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가만히 서있는 것, 덜어주는 거은 일단 가만히 서 있으면 피가 내려갔다가 안 올라오는 상황이고, 덜어준다는 것은 어떠하든 내려갔던 피를 올리어 올려주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되니까 종아리가 뭉치는 게 덜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에. 그러니까 <웃음> 다리를... 자 이제 자, 왼쪽으로 약간 왼쪽으로 약간 자 이쪽이 왼쪽입니다 왼쪽으로 약간 다리 그러니까 우리의 체중을 분산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고 걸어버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난다. 만성 설사와 가스 실금과열무육성식도형과 위염 증상이 언젠가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게 이게 신기하죠, 그죠? 그런데 어. 여러분들 내가 진짜 우스갯소리지만은. 코에서 비염부터 시작돼서 이 항문에 이르는 모든 창자를 어째서 발생되는 굉장히 다양한 병들이 있어요. 뭐 체액기 만성설사, 가스실검뭐 트림 막뭐 인후염 뭐하튼 편도선염도 동일하고 뭐 기관지염 동일해요.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 요이 병이 따로 따로 병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한 가지 더 신기한 거는 이 병의 치료법 또한 동일한 거 치료법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아, 나 까서 실감인데 어떻게 치료하죠? 치료 방법은 똑같아요. 영유성 식대하면 어떻게 치료하죠? 똑같아요. 여러분, 믿기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돕다 보니까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똑같다고 느꼈고 다른 분들도 똑같아요. 심지어 치질 치료법도 똑같아요. 그 여러분들 시질치료법 동영상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치질치료법 진짜 치료가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하여튼 하지정맥류 치료법 똑같고 하여튼 치료법은 다똑같아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뭔가가 있다라거예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거는 최악이다 최악이다. 그러니까 똑바로 서 있는 것보다는 왼쪽에 조금 힘주고 있는 게 좋기는 좋은데 어, 이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거는 좋은 건 아니다, 라는 거죠. 그죠? 그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뭐, 바깥에서 이렇게 써서 대화를 나눈다. 응? 뭐, 어떤, 어떤 활동을 한다. 가만히 써서.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5분 이상 이렇게 있어버리면, 여러분, 종아리가 순식간에 빡빡해져 버릴 거예요. 피가 또잘안 돌면서 컨디션이 나빠져 버리거나, 이래도 돼요. 여기서 보면 5분 동안 이렇게 쓰인다 하는 게 굉장히 충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는 자 다리를 어디 가든 자꾸 덜어 올려야 돼. 자 이거 덜어 올리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왼쪽을 짚고 있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야 된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덜어 올렸다가 아니면 뭐 그건 조금 무시해도 괜찮아요 무시하는 건데 돌아올 때는 왼쪽으로 딱 또고 있는 거야. 멈출 때는. 그것도 한한 한, 한 1분 정도 지났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까지이들덜올리라는 뭐 내가 말을못하겠습니다 바깥에서 뭐 이렇게 까지. 집에서는 이게 가능한데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계속 이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이렇게 덜 올리고 있으면 다리가 무거워지는 걸 막을 수가 있고 혈액순환이 방해가 되는 것을 막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어, 그럴 수가 있고. 자 이제 서 있는 동작에서는 일단은 이걸 적용을 하세요 그죠? 어떻게 하든 어,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면 분명히 훨씬 더 여러분들이 혈액순환도 잘 되고 어떤 가스가 나올 시점에서 가스도 더잘 빠져나오고 폐도 잘 수축이 되고 피가 잘 돌아가면 심장에 부담이 떨어진다는 게심장에 무기가 심장에서는 피를 계속 내보내는데 다리에 내려갔던 피가 안 올라온다 이거는 극단적으로 심근경색, 스트로크, 심장 스트로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급성 신 급성 신경경색으로 쓰러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적으로 등산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쓰러져 버리는 분들이 종종 나타나요. 뭐 뉴스에 보면 등산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헬기 타고 내려온다. 그 사람들이 팔은 안흔 들고 다리만 까다까다 움직이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다리에 내려갔던 피가 못 올라오면서 심장이 더 이상 쪼줄 수가 없으니까 쪼 줬는데 안 올라와 그게 그러니까 렇 심장이 퍽 써버리는 거예요 심장만 서는게 아니고 폐에서 폐가 에폐 수축이 안돼 수축이 안 되면서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나고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대사 기능이 멈춰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만히 서 있는 동작은 위험하다 어떻게 하든 살짝이라도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다고 마지막 동작은 왼쪽 다리로 탁 돌아와야 돼 그죠? 어, 또 너무 왼쪽 다리만 있지 말고 6대4 혹은 5.5 대 4.5 혹은 7대3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돼요 몫이에요 여러분 정상에 따라서 가스 실금이 가장 강하게 여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죠? 어, 다른 분들은 어, 6대4 5.5 대 4.5 이런 식으로 두면 됩니다 자, 그러 다니실 때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적용될지도 몰라요 비슷하게 적용될지도 몰라요 그러 다니실 때도 왼쪽 다리에 힘을 6 정도 주고 오른쪽 다리에는 4 정도 주는데 자, 땅에서 이렇게 기어다니지 마세요. 발바닥을 좀 덜어 올리세요. 발을. 귀찮아, 귀찮아. 귀찮은데, 여러분 치료에는 분명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에는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다고 하니까 내가 그 무슨 소리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이병 못 고친다. 절대로 못 고친다. 이병. 게으른 사람은 귀찮아 하는 사람은 이병 절대로 못 고친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어다닐 때도 조금 무릎을 좀덜 올리세요 덜 올리면 혈액순환이 훨씬 잘 돼요 그리고 컨디션이 나빠진다는 건 여러분들이 뭘 의미하는가 이건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요 컨디션이 나빠진다는 라 것은 가스가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게 창자의 불균형 상태가 일어난다고도 라 말할 수도 있지만 은 실질적으로 피가 안 돌아가게 되면 폐가 수축이 안되면서 가스도 잘안 올라오고 피가 안 돌아가면 몸이 이상해져요 그 그러니까 제가 농담삼아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을 의지에앉아고꼭 묶어두고 있으면 며칠 지나면 죽어버린다 사지를 못 움직이게 해버리면 결국은 피가 멈춰버려요 그러면서 죽어버려요 굉장히 어떤 내가 뭐 살인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고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지를 자꾸 움직이고 머리를 흔들어라 다리를 들어라 응왜 이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결국은 피가 안 돌면 심장이 부담을 느끼고 폐가 수축이 안 되면서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고 소화가 안 되고 이런 증상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면 알고도 그걸 안 해버리면 그거는 여러분 책임이 제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죠? 안다면 해야 돼요 그 또, 중요한 거는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 그죠? 모래주머니도 이래 잘못 착용하고 왼쪽에만 착용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좀 있더라고요. 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아마 제가 잘못 설명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왼쪽에만 모래주머니 착용하고 계시면 안 돼요. 왼쪽에만 착용하고 싶으면 50g만 허용이 돼요. 50g만.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무게 차이를 50g 이상 두면 안 돼요. 이동 영상 들으신 분들은 당장 고치세요. 그러니까 왼쪽에 200을 차면 오른쪽은 150 왼쪽에 250을 차면 오른쪽은 200 그러니까 50 차이만 왼쪽이 무게하고 대신에 오른팔을 더 많이 흔들어야 돼요. 똑같이 흔들다가 마지막 작업으로 오른팔을 한 다섯 번더 흔들어주면 돼요. 네? 똑같이 흔들다가 마지막 작업은 오른팔만 다섯 번더 흔들어주면 되요 무게는 왼쪽이 더 무거워. 자, 이거는, 자,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걸어다닐 때도 똑같아요. 왼쪽 다리에 힘을 조금 더 주고, 다리를 덜어 올리면, 여러분들 종아리가 무거워지는 걸 어느 정도는 막아낼 수 있다는 거고. 그죠? 막아낼 수 있다는 거고. 또, 저녁에 이제 회복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집에 들어오면 다리가 묵직해져 뭐 있고, 막, 왼쪽 허리도 아프고, 막 이런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어, 종종 보고가 들어옵니다. 보고 들어오는데, 무리를 했을 수도 있고, 혹은 몸 상태가 좀 심하게 망가져 있는 어떤 그런 상태일 분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리기는 참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근데 앉아 있 에, 걸어, 서 있을 때나 가만히 서 있을 때나 걸어다닐 때는 일단 이렇게 대처를 하시고 그죠 어, 이렇게 대처하시고 이제 이제 집에 와서는 반드시 회복 운동을 해야 돼요 다리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건강한 사람들도 해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들도 귀찮아서 안하는 작업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이 이 작업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수명이 최소한 10년에서 20년은 더 길어져요 근데 안해 다 귀찮아요 그거 왜 해야 돼막 이런 식의 반응인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누워서 다리를 들잖아요 누워서 다리를 들고 최소한 5분 이상은 다리 동작을 하고 있어야 돼요 누워서 다리만 들고 있어도 종아리에서 피가 몸통으로 쭉쭉 빠져내려옵니다 누워서 거기다가 이제 다리를 얹어서 엮어, 엮어서 이렇게 들어주는 동작 반대로 또 엮어서 들어주는 동작 혹은 자전거 타기를 한다든가 다리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더 빠르게 종아리에 있던 피가 허벅지 허벅지에 있던 피가 엉덩이 허리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오게 되면서 피가 다시 이렇게 상체 쪽으로 쫙 밀려 올라오면서 혈액순환이 다시 원상 복귀가 돼요 그 작업을 꼭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 5분 정도의 작업은 어, 잠자기 직전이나 어, 하는 게 괜찮아요 근데 잠자기 직전에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면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잠자기 전에 잠자기 전에 5분 정도 다리 들기는 좋은데 이걸 너무 심하게 해버리면 여러분 자다가 어, 여러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피가 너무 과도하게 상 위쪽으로 올라와 버리면 또 혈액순환 장애가 나타나요 자다가 잠을 깨는 현상이나 어, 아, 무조건 잠을 깬다고 해서 이 부분하고 직결되는 건 아닌데 하여튼 다양한 어, 저도 경험해봤고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게 될 여러 가지 어, 부, 부분들이 있어요. 5분 정도, 5분 정도를 어떻게 하는가? 이게 자, 회복 운동입니다. 회복 운동. 여러분들 예, 바깥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집에 들어오셔서 세수하고 를뭐 TV를 보고 책을 보고 중간중간에 자발 운동 도 하고 물병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잠 잠자리에 들게 돼죠 잠자리에 들게 되면 물론 회사 회사는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5분 정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돼요그 사실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5분 하고 잠자기 직전에 5분 하면 최상이야. 최상. 최고예요. 기억하세요. 바깥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바로 누워. 누워서 다리동작. 잠자기 직전에 5분.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현실 가능한 최상의 방법입니다. 자 누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워서 다리를 들어서 이제 다리 들기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손바닥을 엉덩이 밑에 이렇게 집어넣어요. 손, 손을, 손을 손을 엉덩이 밑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한결 편해요. 자 이렇게만 있어도 종아리가 점점 가벼워집니다. 5분 정도 있으면 종아리에 있던 피가 밑으로 싹다 빠져 내려와요. 오케이? 종아리가 싹다 빠져 내려와요. 근데 이거보다 더 강한 방법이 움직여주는 거야. 뭐, 어떡하든. 뭐, 다리를 위로 밀었다, 내렸다, 밀었다, 내렸다 한다든가. 혹은 이렇게 엮는 거야, 발을. 이렇게 해서 쭉, 쭉 뻗어주는 이거 몇번 하면 다리가 편안해진다고 느껴요. 편안해지는 게 좋아진다는 거 맞죠? 그죠? 자, 혹은 다리를 모으고 이렇게 쭉쭉 뻗어주면, 이제 다리가, 다리가 뭐, 오자형이다. 뭐, 이런 다리가 삐뚤어진 분들 있죠. 교정작업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다리를 모으고 이렇게 하고, 혹은 이렇게 엮어서 좌우로 당기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 이렇게. 자, 이런 작업을 할때 주의해야 될 점은, 오른 다리와 왼 다리에 똑같은 힘을 주면 또안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똑같이 하다가 한 번씩 자잘 보세요. 오른 다리를 이렇게 접어 놓고 왼쪽 다리를 바람을 이렇게 한 번씩 풀어주면서 왼쪽 다리를 이렇게 해야 오른쪽에 있던 가스가 다시 왼쪽으로 또 계속 올거 아니에요. 한 번씩 이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씩 이렇게 하다가 다시 똑같이 하는 거야. 자전거 타기를 한다든가. 그죠? 그 여러분들이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꼭 하셔야 돼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발바닥을 땅에 대고, 팔꿈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버티고, 엉덩이를 이렇게 떨어주는 거야. 떨어져서 이렇게 툭툭 치는 거야. 일단은 똑같은 힘을 주세요. 일단 똑같은 힘을. 그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에 똑같은 힘을 주시고, 그리고 엉덩이를 옆으로 왔다, 갔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무게중심을 오른쪽, 왼쪽 이동하시다가, 자, 똑같은 힘을 줬기 때문에 또 오른쪽으로 가스가 이동할 가능성이 있거든. 근데 다시 오른쪽 다리를 들고 왼쪽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시고, 아, 그러다가 이제 오른쪽 하복부가 팽창이 되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오른쪽 하복부가 팽창이 되어 있는 분들은 누워서도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자꾸 치, 쳐야 돼요, 위로. 그러면 아랫배에 오른쪽 하복부 아랫배에 있던 가스가 위로 자꾸 올라와요. 그러면 아랫배가 점점 상자가 작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어.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올라왔던 가스가 왼쪽으로 또 이동을 해요. 자이 작업 꼭 해줘야 됩니다. 이 작업 안 해주면 허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응? 허리가 아플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작업을 5분 정도 하고 나면 종아리가 묵직한 부분들이 거의 해결이 될 거예요. 저도 지금 다리가 굉장히 가벼워졌거든요. 여러분들 어, 5분에서 10분 사이 어,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고 그 사실 원래 그 제가 요즘 그 찍고 있는 동영상이 그 하지정맥류 치료법에 관한 동영상인데 그 생각처럼 동영상이 잘 찍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그 시간을 내기가 참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시간을 너무 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저도 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직장일도 조금 정리를 하고 어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좀더 많이 내고 하는 이런 분 생각을 하고 행동을 옮겼는데 아, 참 시간이 참뭐 아프리카 TV 찍고 뭐 제가 또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몇 가지 일들을 하면서 뭐 하여튼 뭐 상담도 또 해드려야 되고 뭐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고 어떻게 하든 그 제가 뭐 몇몇 분들한테 하시는 지 동영상 찍고 있다 올려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저도 막 조바심이 막 자꾸 나요 근데 지금 이 동영상은 일단 한 개라도 이렇게 좀 특별 부록으로 이렇게 하나 올려 드려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어 조금 긴급하게 올리는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이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이 잘 치료되셔서 어 좋아지셨으면 좋겠고 이걸 실생활에, 실생활에 좀잘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하우를 키우셔야 돼요 제가요,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도와드려보니까 그런 것 같아, 진짜로. 결국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노하우를 자꾸 익혀가야 돼. 원리는 분명해졌거든. 치료 원리는. 별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양심적으로 말씀드려요. 제가 아는 바로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나 제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에서 해결책을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저는 있다고 확신해요 저는 있다고 확신하는데 여러분이 못 찾아내요 물론 그 제가 하는 원리에 적용이 안 되는 정상도 몇 가지가 있어요 암독증이다 어떤 이렇게 오른쪽 상복부, 오른쪽 상복부 간 바로 밑에가 팽창되어 있는 더불어 가나떤 그런 상태 이런 분들은 자고 조금 동떨어져 있는데, 아닌 부분들도 있지만, 은 근데 가스실금, 아, 가스로 인한 혹은 소화불량으로 인한 역류성 식도염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분명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여기서 그 해결책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들어주시고, 가끔 가다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도대체 이런 방법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그 여러분들도 이제, 저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모르지만, 저도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렇게 아 나에 대해서 어떤 평판이 어떤가 싶어서 궁금해서 제가 막 장길성 이렇게 측아 네이버나 이런 데 한번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면 막, 이제 글들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뭐좀 약간의 어떤 비방적인 어떤 그런 내용의 글도 있고 또 하, 효과 너무 좋다 이렇게 또 격려해 주시는 어떤 그런 글도 있고 하그렇더라고요 하여튼, 하여튼 뭐 그런 건 둘째치고 어, 어, 같은 모든 분들이 치료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막몇번 얘기 들었을요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독한 특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뭐 세상에 달나라를 가고 뭐 화성을 가는 뭐 화성에다가 뭐제 2의 지구를 짓는다 이런 세상에 소화 불량을 하나 해결 못 하나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이고 그분들이 이병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방법을 찾을 개연성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하여튼 제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아닌데 아 여러분들한테 뭐 말씀드렸을 때 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걸 제가 뭐제 능력으로 이걸 깨달을 수있다 저는 상상을 못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제가 생각해도 이건 불가사의 아니에요. 불가사의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사람들을 돕게 하면서 또내 나름대로 찾아가면서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한테 진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면서 좋아지시는 분들 계세요. 저한테 감사하죠. 감사하다 는 말해주는 거 진짜 고마워요. 고맙고 근데 진짜 한 가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감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진짜로. 저한테 감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진짜 감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보고 동영상 이 찍어라, 올려라 이런 그네 기도 중에 명령을 안 하셨으면, 지시를 안 내리셨으면 저도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여러분들은 뭐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저도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나 중심의 사고 방식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안 했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에게서 이런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 이 시간 투자한다고 저한테 유익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비방에 올리면서 하, 구독자 수를 늘리려고 한다 뭐, 돈벌이 목적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웃기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제가 뭐, 아, 그런 거는 어,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시고 안 믿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은 믿는 분들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어 주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더, 예수 더 충성해 주시고 안 믿으시는 분들은 또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시는 효과가 없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 방법을 통해서 효과를 보신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좋은 마음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응? 그분이 하라고 해서 제가 이걸 올리고 그분이 깨닫게 해 주셔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최선 인간이 감사의 표현 정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다고 뭐뭐 뭐, 뭐 감사 표현을 하라 해서 뭐 돈을 내나 이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마음만이라도 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 좋은 마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네. 더 바라는 것은 아, 여러분 모두가 아, 예수님 믿으시고 또 구원 도 받으시고 천국도 가셨으면 좋겠고 또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네? 또 열심히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죽어서도 꼭 천국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요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 라고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이 땅에서 삶은 깨끗해야 백 년이야. 백 년. 100년. 그것도 뭐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 또 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딱 요, 요 인생만 살도록 만들지를 않았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만든 존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 영생을 그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게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문제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져버렸다 이런, 이런 말씀하세요.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인정하시는 분은 예수님 믿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만 믿으시면. 구원도 얻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더 이상 보시지 를 않겠다 이런 얘기도 하세요 하여튼 제가 동상에서왜 아,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여러분들 감사의 대상이 있다라면 꼭 하나님한테 감사해 주십시오 예수님한테 감사해 주십시오 어, 뭐 저한테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아, 안 해도 괜찮고 하여튼 저부탁드릴기는 저 아프리카 TV를 좀 자주 이용해주세요. 댓글로 이렇게 자꾸 올리시면, 제가, 제가 진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진짜 없어요. 여러분들이 답답해서 올리기는 올리는데, 제가 진짜 시간이 없어요. 동영상 하나 찍어서 올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리카 TV도 뭐 일주일에 4 번씩 찍어야 되니까, 그 시간을 내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 댓글로 올려주시면, 간단한 거는 제가 뭐 이래요. 뭐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은 내가, 아, 저도,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 해드릴 수 있는데, 치료법이 어떻게 돼요? 뭐, 이건 어떻게 돼요? 이런 물어버리면, 글로서 다 설명하려면, 진짜 골치 아프고, 골치도 아프고, 또것 타자도 쳐야 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한두 분이면 또 괜찮아. 계속 올라오니까. 아프리카 TV 통해서 이제 직접 와서 직접 질문하고, 말로 설명하면 빠르거든요. 말로 설명하면 빠르니까.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이 또 내가 또 아프리카 TV에서 동작을 통해서 또 가르쳐 드려요 동작을 통해서 아프리카 대비 꼭잘 이용해 보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2보든지 일보부터 나름대로 노하우도 키우시고 재미난 얘기할게요 어떤 분이 감기 조심하라고 했죠 내가 감기 가스가 막 올라오는 타이밍에 감기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감기에 걸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어떤 분이 <웃음> <웃음> 네 동영상에서 누구를 딱 지칭하기가 참 어렵게 되었어요 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감기에 자주 걸리셨는데 이제 다리 동작법이나 호흡법이나 누워서 하는 이런 동작들 잘 적응하면서 이제 감기에 안 걸리는 노하우를 익혀버린 거야 내가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감기 걸릴 수는 있어요. 가스가 올라오다가 컨트롤을 못해서, 막, 기관지에 붓고, 후드에 붓고 하면서, 감기에 가래가 생기면서, 감기에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감기에 걸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누워라, 그러죠. 빨리 누워라. 빨리 누워라. 이런 얘기예요. 빨리 누워서 다리 동작하고, 편안하게 쉬고 있으면, 감기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자, 감기 걸리는 분들한테 좀 특별한 동작 하나 해드릴게요.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한테 감기 걸렸으신 분들은 초기에 잡으면 잡혀요. 감기가 초기에 잡으면 잡는다 초기에 감기 왔을 때 빨리 누우셔야 돼요. 빨리 누우면 잡혀요. 네? 그러니까 요령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감기 걸리시면. 일단은 집에 왔잖아요 느낌이 안 좋아 감기가 올것 같아 기침도 나고 목도 이제 느낌이 상하고 그럴 땐 어떻게 하냐 집에 오면 의자를 똑바로 앉아서 일단 병들기를 좀 시작하세요 왼쪽 다리 꾹 누르고 에? 자 다리 동작은 알고 있죠 그죠 병들기를 좀 어, 이렇게 하시다가 또 위로도 이렇게 돌고 어, 병들기를 한 30회에서 50회 정도 한 다음에 탁 눕는 거야 에? 탁 누워서 오른쪽 다리를 살짝 접어서 올리고 오른쪽 무릎을 올리고 왼쪽 다리를 까딱 갖다 까딱 갖다. 왼쪽 다리를 까다까다 갖다 갖다 동상에서 보셨죠 그죠 그 작업을 하면서 고개를 도리 도리 흔들으면서 자 이빨을 딱딱딱딱 앞니빨을 딱 다섯 번 하고 난 다음에 한숨을 한번 쉬세요 자 입을 벌리고 이제돼 한숨을 살짝 약하게 자또 이빨을 딱딱딱딱딱 딱, 딱, 딱, 이게 이게 이빨 딱딱 다섯 번 하고 한숨 한번 쉬는 게 가스가 가장 안정적으로 목에서 빠져나오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목에 붙는 가스는 없어지고 폐로 흘러들어가는 가스는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한계치를 아직 안 넘었다면 가래 끼는 현상이 한계치를 안 넘었다면 다시 가래가 가라앉기 시작해요. 한계치를 넘어버리면 무조건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먹어야 돼요. 한계치를 넘었다 그러면 이 작업을 해도 이제. 한계, 한계상황을 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게 안 잡혀요, 가래가. 또 폐로 흘러 들어갔던 가스가 녹아내리지를 않아. 그래때 어쩔 수 없이 병원에 빨리 갔어서 빨리 조치취하는게 제일 최고예요. 근데 초기 감기, 초기 감기, 아, 한계치이안 넘었다, 아직. 그러면 빨리 이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자, 물병을 들고 누워서 오른쪽 무릎을 들고 왼쪽 다리를 차근차근 흔들다가 주무셔도 되고, 자 조금 심하다 싶으면 이제 혈액순환을 조금 도와야 되는데 누워있다가 한 5분이나 10분 정도 누워있다가 방바닥에 방석을 하나 깔고 뭐 아파트나 이래, 고층에 있으면 아래층에 소리가 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동작이냐면 이게 유산소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이 다른 게 아니고 온몸에 순간적으로 피를 온몸 구석구석으로 돌려버리는 운동이에요 돌려버리면 폐가 잘 움직여요 왜 피가 막 빠져나가니까 심장에서 피가 쫙쫙 빠져나가니까 폐가 잘 움직여요 잘 움직이면서 가스가 정확하게 쭉쭉쭉쭉 빠져나가 그러니까 이걸 한 1분정도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또 몸이 감기 증상이 왔다라는 거는 체력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는 거 때문에 1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또 누워 또 누워서 5분이나 10분 정도 다리를 갖다 갖다 하고 있다가 좀 쉬다가 또한번 일어나서 또한 1분 정도 해한두번 정도 이렇게 해주면 그리고 그날 밤을 그 68강부터 75강까지 나오는 다리동격법잘 적용하시고 자는 중에도 잘 적용하시고 아침에 깨서도 잘 적용하시고 일어나서도 잘 적용하시고 이러면 감기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물론 한계치를 넘어갔다 가래가 너무 노랗게 누렇게 꼈다 끄럽게 꼈다 이래되면 무조건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 먹어야 돼요. 항생제를 달라고 하세요. 제가 그랬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다 그러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막, 너, 좀 이래. 너무, 아,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막, 폐도 답답하고, 호흡 곤란 증상도 나타나고, 막 이런다. 이런 걸 말씀드려야 되죠. 뻥을 좀 치세요, 뻥을. 그러니까 왠가 병원에서는 항생제를 처방해주면 약간 감점 요인이 돼요, 병원. 그 운영에 감독관한테 감점 영향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가면 항생제를 안 지어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다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다 하면 저도 저도 저 골차 빠져요 그러지 말고 그러고 나서 어, 이거 뭐 전에, 전에 유튜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아 처방을 내리면 그냥 들렁받아가지고 혹시 항생제 들었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아 그럼 항생제 넣어드릴까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 가내가 지금 일도 해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고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좀 빨리 좀 어떻게 해서 주사를 맞거나 링게를 맞으면 더 좋아요. 그 왠가 그주 주사 안에 항생제가 들어 있고 링게 뭐 주사를 한번 맞고 싶다 이러면 더 효과가. 주사를 맞으면 진짜 가래를 녹여내려요그 가래는 다른 게 아니고 가스가 약간 유독성이 있다고 했잖습니까, 그죠? 그게 이게 자꾸 이 후두에 코로 정확하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후두에 자꾸 들러붙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그내 분비물이나 분비물이 그게 가래야 그왜그 그 약간 유독성 있는 가스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몸에서 계속 진물이 나오는 거야.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나와서 녹여서 없어져 버리면 괜찮은데 가스가 계속 들러붙으니까 이제 계속 나오니까 이 이제 염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독성을. 감당을 못하니까 염증으로진행됐는게 이제 목감기다 혹은 폐감기다 어, 비염이다 이렇게 말, 말을 하는 거예요 비염 도 분비물이 나오고 기관지염 도 분비물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한테 제일 우려는 거는 감기 증상과 뇌에 오는 충격들 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료 과정에서 내가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치료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 봉착하는 단계가 창자가 아니에요. 이 뇌혈관에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 오른쪽 뇌에 있던 피가 밑으로 자꾸 떨어져, 폐가 오른쪽 폐가 떨어지면서 이쪽에 공동화 현상, 피가 안 들어가는 현상. 그러니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굉장히 약하게 돼요. 왼쪽은 정상적으로 들어가는데 오른쪽은 잘안 들어가니까 오른쪽 뇌혈관이 점점 좁아져 그러니까 머리 흔들기를 하면 똑같이 흔들면 여러분들이 자꾸 왼쪽으로 피가 더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보여요 가끔씩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번씩 밀어주기도 하고 이것도 너무 해주면 갑자기 또 충격이 와요 그러니까 하 이런 부분들을 내가 동영상을 통해서 다설명드리는게 진짜 곤란해요 곤란하고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가면 동영상 진짜 뭐한 300개 올려야 돼요. 한 300개 올려야 될것 같아요. 그 알고 있는 걸여러분한 적용, 그, 조심하시라, 조심하시라, 조심하시라. 조심하시라. 그 치료기간을 좀 길게 잡으시라. 치료는 된다. 치료 방향은 맞다. 근데 길게 잡으시라. 그죠? 다리 동작 잘 적용하시고. 자발 운동은 거의 비슷해요. 그죠? 오른팔만 좀더 흔들어주고. 그, 그러니까 다리 동작은, 되게 희한한 게, 오른팔을 더 많이 흔들어줘야 되고, 왼쪽 다리를 또더 많이 흔들어줘야 돼. 이, 이, 게 여러분들, 이게 설명시키기가 진짜 힘들어. 나 알겠는데, 나 알겠는데, 여러분한테 이해시키기도, 납득시키기도 힘들고, 그, 개인적으로 도와드리는 사람한테는, 하여 시간을 나한테 내주는 사람한테는 도와드리긴 해요. 그니까, 근데, 이게 동영상을 설명하기 참 너무 어려워요. 하여 음. 모르겠습니다. 이, 이 동영상 이후에 또 어떤 동영상을 올리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두서없이 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어, 치료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너무 조심 안 가졌으면 좋겠고 조심, 이보든지 어, 일부부터할수 있는 지혜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네? 어, 예수님도 좀 믿으셨으면 좋겠고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좋아서. 제가요, 여러분한테 안 좋은 걸 여러분한테 하라고 절대 요구할, 요구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떻게든 지금 하지전문류 치료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죄송해요. 제가 빨리 올리지 못해서, 어, 동영상이 한5 개, 여섯 개될것 같은데, 지금 3 개밖에 못 찍었어요. 3 개밖에 못 찍어갖고, 어, 내컴퓨터만 저장을 해놨는데, 하여튼, 어, 준비되는 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하여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